굿모닝입니다. 아,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요. 미쳤다. 음, 아침에는 또 이런 느낌입니다. 창가에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네요. 저희의 홈카페입니다. 시작해볼게요. 얼음을 먼저 넣 너도 아이스? 응. 따뜻한 거? 응. 저희는 아침에 카페라떼 먹을 거예요. 저는 좀 진하게 먹는 걸 좋아하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좀더못 응. 타보겠어. 그래. 저는 따스 먹을게요. 어.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 앞에 촬영을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잘 있어라, 마이 스위트홈. 안녕, 언니 집구야. 영영아, 기분이 어때? 눌러 살고 싶지 응. 아 나도 그렇다 여경아 너무 예쁘다 진짜. 여러분 여긴 전주입니다 너무 예뻐요 몸도 응. 예뻐요 응. 어우스탄이네어 뭐 응. 네? 아메리카노지 어찌 고 그래. 어, 어때요? 음, 아주 표현이 자유로워졌어요. 네. 너무 단글을 많이 섭취할 땐 아메리칸으로 한 입. 이렇게 샥 한번 입속을 헹궈주죠. 어, 너무 좋죠? 네. 네. 저희는 다 먹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여정을 떠나도록 해볼게요. 음, 예쁘다. 어, 길만 건너면 응. 거기야. 어디? 한옥만. 아, 어, 그래? 어. 더 맞아, 괜찮을 것 같아. 날씨가 좋다. 아 이게 캐리어였다면 너무 쉬웠을 텐데. 여기막그치지안불다 어? 아, 끌어야 돼. 비 이렇게 소리 나고. 그치지다 불편해 그냥. 얼몸이 <웃음> 나. 음. 아직 겨울은 겨울이네요. 바람이 너무 차가워요. 일단은 이 가방부터 어떻게 해야돼? 무거워 죽겠어요 이렇게 아직... 흘려놔요? 네. 응, 지금 다시 공사하나보다 네, 네. 옛날에 저기서 전주 네, 네. 성당에서 막 찍었는데 안에 막 들어갔으면 좋요 날씨가 아주 좋아요 음 열심히 사진을 찍으라는 거지 뭐. 그래도 짐이 없으니까 살겠다. 필리카메라 어, 있어? 저기에 넣었어 설마. 나이스. 나이스. 나구만이스 나이스. 나이스. 로이나이 나이스. 나이나 이렇게? 너가 응. 조금 한산하지? 응. 응. 응. 응. 응.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안, 앉았어요. 마성만이에요. 드라이를 하면 뭐하노. 이렇게 되는데. 이 길이 강했다고 한다. 여기 예쁠 것 같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전주의 모습을 담아보겠습니다. 겁나 에스컬레이터 없어. <웃음> 야, 그래, 여기 올라갔다 밥 먹으면 딱 개꿀 맛이겠다. 어, 개꿀맛이겠다. 덕분에, 덕분에, 덕분에 <웃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주 좋아. 내이시에 가야 된다니. 아니야, 사진은 밝아야 잘 그래.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지? 어. 알았어. 그거 아니었어? 어, 근데, 오, 멋있다. 집 좋아졌어 지금 저희는 전망대에 왔습니다 도착! 그럼 들어갈게요 역시 위에 올라오기 잘했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예쁘지? 보이네. 오늘 하루 좀 어떤 것 같나요 여경 씨? 완벽도는 연습입니다. 아, 그럼입니까? 응. 알겠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죠? 아, 완벽합니다. 네. 공기가 아주 맑아요. 숨냄새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웃음> 그녀는 내려갑니다. 가는 길 맞지? 그래. 바지 <목소리도> <들어와, 나> 가자. 늦은 잠시. 아, 이거 응. 뭐야? 힘들어 힘들어 이거 어디서 죽었어? 먹어봐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햇빛이 있어서 겁나 늦어졌겠다 겁나 타는 자리이 되게 구워서 나와서 주, 내 말이 같이 초벌이 되잖아 아, 응. 겁나 맛있네 저희는 밥을 다 먹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기차 타러 가려고요 졸려요 피곤해 이건, 피곤해, 이건, 피곤해 이거는, 이거는 유튜브에 올리면 안돼 모자이크 해줄게 머리가 이상한 때문이지 응 알았어 응모지만 틀어놔 저거 풀어 응 알았어 저희는 스타벅스 와서 다 <웃음> 맛있어? 수액을좀 충전하니까 살것 같아요? 아 이거 딱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아 음. 장난해? 죽을래 <웃음> 너? 야. 나술 취했냐? 이제 저희 집에 갑니다. 이제 전주역 진짜 갑니다. 서울 갑니다. 지친 역 여기. 테이피 하 싶어서 아무리 써봐도 가자 응. 여거가봐 진짜 힘드네요 정말 빡센 1박 2일 열정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 조점 맞칠게. 불 끄고 그거... 찍을래 어떻게 할래? 아니 아니 그냥 켜켜놓거괜찮 알았어. 나 찍어 봐. 잘해 봐. 불끄게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mm. One, two, three four. Wow! wow. <laughs> wow.